캐몬의 다섯번째 빈티지 카라반 자캐몬의 다섯번째 빈티지 카라반 코지시오 다섯번째 빈티지 카라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코지도 요 사이드 쪽에 <웃음> 옆에 이렇게 없죠 맨 끝에 캠퍼벤이 다리에 되어 있고 이렇게 나무 밑에 쏙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앞에 퍼니처는 어 코지는 이제 작은 집이란 뜻인데 이게 숲속의 작은 집 스타일로 해서 다 퍼니처도 우드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치앙마이에서 공수해온 빈티지 이런 소품들로 되어있고 앞에도 이렇게 전면 창이 이렇게 넓게 되어있습니다 나무 밑에 이렇게 그늘로 되어있고 여기 앉으시게 되면은 요 캠핑장 그 피크닉 존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어 피크닉 존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게 되고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짠 들어가시면 여기도 음 로미와 비슷하게 이제 따뜻한 우드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명들을 켜시고 내부는 앞에는 이제 이렇게 전면창이 싱크를 이용하실 수 있고 문을 쭉 여시면 밖에 이제 이렇게 산을 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냉장고도 이렇게 영국에서 건너온 거다 보니까 유니온잭 스타일로 냉장고가 되어 있고 이렇게 식기류들, 범람, 그 다음에 이렇게 외국 책자들 되어 있고 그리고 냉난방기, 그 다음에 바닥에도 난방을 깔려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침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베드 어, 공간은 이제 퀸 사이즈 정도 돼요. 한 길이는 2000에 폭이 1800 정도 어,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, 양 옆에 이렇게 앉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,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가요. 이렇게 넓게 쓰실 수 있고, 테이블을 빼면 이런 식으로 내부도 이렇게 선반을 쓰실 수 있게 해놨고요. 그다음에 밖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산을 보시면서 어 녹색 정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어 식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고요. 뭐 로미와 같이 개방감은 상당히 좋아요. 제가 그래서 요 카라바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 천적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이게 엄청난 수작업 공정이었거든요 이거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제 다 이렇게 따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가지 아시, 아쉬운 게 이게 조금 등을, 등을 제가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등 부분이 살짝 좀 아쉬워서 이제 한번 공사를 더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밖에를 보실 수 있고 어, 캠핑장도 이런 식으로 내다 보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라탄 테이블도 되어 있고 정면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나오시면 이렇게 캠핑장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좌측에는 캠퍼벤이 보이고, 앞에 이제 여기 피크닉, 포피 m 버스, 그 다음에 에어스트림 쪽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, 하루도 이제 장작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. 자, 예쁘죠?